일단은 2층 올라가는 건 됐어. 어, 내려가 버렸어. 내가. 이거 뚜박이들은 탈지를 못하는데. 사만이랑 그냥 꽁으로 가보자. 내리고 대 아서 총 이거는 바로 잡겠다. 플래시 있어가지고. 가야노 가보자고 아 못가겠다 <웃음> 욕지은 <웃음> 부리지말고 적당히 왼쪽에서 오는 용병이도 변제할 겸그악도 같이 산사먹는모식으로 할게요 나 원래 드는 켰네 그냥 때려요 음. 어 슈퍼포탈은 좀 곤란한데. 무조건 손절이고, 음. 가면 되겠네. 큰 기존 컸다. 저것 때문에 약간 무슨 뭐 나올지 좀 모르겠네요. 나이스. 근데 왜 여기서 나오냐 얘는? 뭐야? 이상하데서 나오는데? 잠만이거 뭐야 해독기 돌린다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이상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니 아니 군악이는 왜 구출 안오고 해독기를 돌려 뭐야 어떻게 되는거야 아, 깜짝 놀랐네 아, 태극다운은 저, 툭툭 <목소리> 오른쪽으로 오는 거 보였죠. 따라갑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환자 내리겠다. 아, 이거 하면 되지, 뭐 아, 지지. 과연 이상대로 될지. 아 해독기가 저기 있네요. 예, 이상은 개똥이었구요 일단은 이쪽으로 던지고, 저기 고나 잡으러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갈수 있으면 된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야뭐 하냐? 이씨. 야 이거 도발이야 뭐야 이거는. 아니 싸가지 없는 그냥. 어 그냥 싸가지가 존내 없는데 이거? 뭐야.. 그냥 대놓고 그냥 감자 앞에서 그냥.. 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그냥 들어가버리기 그냥 휴~~ 이게 안 맞는거냐고 우효 이게 안 맞네? 어허이 야 친구야 너좀 야무지다 이거 없애고 아뭐 그쪽으로 가얘 동선 신박한데? 이슈로 하나? 아 글로가? 아 하나. 응, 내가 먼저 없애버렸어. 없앨 건데. 우효 어떡 하냐고? 어. 이렇게 잡아야지 뭐. 와 이동식도 개빨라. 대대하 듣는가 보다. 예, 무조건 대다하드네요. 나중에 때릴 때 대다하드 생각합시다. 히클로 절대 안까지는. 자박한 게 낭패지롱. <웃음> 약간 허탈한 표정이야무진데요. 탐사원의 <웃음> 허탈한 표정을 보는 아하니 아주 음, 좋구만. 일단은 확정 더블 다운은 안돼도 위협적이게 넓게 넓게만 만들어주세요. 하트. 하트 중요해요. 하트. 하트. 하트. 하트. 용병이는 한데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만 구하면은 뭐지? 자연스럽게 용병이 한대 맞는 거라 그러니까 굳이 무리해서 용병이 때릴 필요는 없긴 한데 물론 이제 더블다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 더블다운 하면 좋긴 한데 탐사원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자 이거. 아잘 나가세요. 아 어떨까. 이건 절대 안 맞지 그냥. 아유 왜 그래 너좀 삼선 상태 이상한데. 뭔가 뭔가를 잃어버린 눈빛이야. 고나 원래 대았어요. 그래. 첫말았고 고나 웬만하면 다 버섯실을 데 내가 만나는 고나고. 일단은 환자도 같이 볼로 오는 거 같으니까. 좀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용병이 구출 아니잖아. 들어가. 음, 적대 구출 못하지. 음, 이렇게 하면 아, 음. 음. 아때리지 마세요. 아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 아나아빠 이렇게 푸가 맞으면 너무 아프다니까요. 음. 여기 이렇게 패스하면 되지롱 나 프리패스야 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프리패스야 인마 안치고야 어차피 죽는 김에 그냥 왜 없어 일단 안 치고 누구 하나 잡으러 가자 네인 녀석들 거기서 은밀한 어? 모임을 하고 있다니 내 허락도 없이 일로 와라 자로와 녀석들! 아 어, 치료! 치료 준네 빠르네 이씨 이런 치료 개빨라 오호릴리 이씨 으음? 응, 평평? 어? 평평 안됐어 하나 이게 안돼? 좀 억울한데? 다시 넘어야지 어허존을 택하겠다 미리 풀어가지고 평타내 이러면서 살을 수 있겠죠? 땡 네. 하이수 안 치고 일단은 아, 지감을 데려갈까 안갈까 약간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라스트라 여기 중앙 회독기가 라스트라 지감을 데려가면은 좀 견제할 수 있는 확률이 좀 희박해지긴함 음 왜냐면 멀어가지고 어... 어 아니다 아니다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있거~ 행사하고 있거든요. 음원 플러스 원 행사라 여기가 음, 좋다 이거 무적이다 이거 무적 어어 어, 뭐야 안 됐어 아 미친 응 음, 절대 못 들어가고 그냥 안 되겠다 그냥 스킬로 조지겠습니다. 아이 아이 구해 껄찌꼬리 하지말고 아와 이게 안돼? 미친거 아니야? 아 그냥 죽어 그냥 용병님! 용병님! 이쪽으로 오세요! <웃음> 용병님 어디가요? 일로 와야지 그냥 어? 자 아, 탐상 탐성 따라가 탐상은 아무래도 절로 꺾었을 것 같거든 내 무조건 내 감옥은 어. 이건 절대 문 저거 안 따라가 너는 문을 딸수 있는 그 깡이 안돼 응? 뭔지 알아? 깡이 안 되지 돌고 돌아가는 돌고 돌아가는 함성 구하러 갈 거야? 진짜? 영웅이 될수 있을까? 아야 거기 문 열려있으면 솔직히 사기다 음. 왜냐면 환자가 반대쪽 문 열었는데 거기가 열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인정?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죽어, 임마. 어? 죽어, 임마, 그냥. 나이스. 자, 이로어 별사탕 100개 수집 완료. 했네요. 띵띵띵. 아 100개다, 100개. 아우, 너무 많은 거 아니야?